네, 저는 레이관련다 네, 안녕, 동태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 되면서 자동차와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막상 면허를 취득했지만 사실 내 차를 마련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사회인이 돼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첫 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운전보험 이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명의를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그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생기는 장점과 또 나와 공동명의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자동차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한 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00% 지분의 소유자 지분을 50대 50 70대 30, 99대 1 처럼 최소 1% 이상 매매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차량 소유자가 운전 경력이 짧거나 또이 20대 초 중반으로 나이가 어릴 경우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는데 이럴 때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운전 영역이 오래된 사람과 공동 명의로 구매 후에 보험계약 시 지정 1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단독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공동 명의를 하게 될때 누구나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그래 첫 번째, 자동차세는 누가 내게 되나? 자동차세는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자동차세는 대표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다. 두 번째,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보험료 할증이 되나? 공동명의자 둘중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세 번째,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한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중한 사람이 실종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이후 매매나 폐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세금 납부 및 보험료 납부 부를 계속해야 한다. 네 번째, 공동명의의 인원 제한이 있나? 두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차량의 경우는 두명까지로 제한이 돼 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상승되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해서 정해진 보험료 부과 점수에 의해 부과되고 공동명의 시 지분율만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여섯 번째, 공동명의의 대표자 설정은 지분율과 관계가 있나? 만약 지분율 1대 99로 했다 하더라도 대표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공동명의를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면 취득록세는 자동차 매매 금액 또는 과세표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전체 중 지분만큼 취득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내 인생 첫 차에 대한 노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금전적 부담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조금이라도 금전 부담을 줄여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바로 자동차 공동명의가 그런데요. 하지만 향후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꼼꼼하게 따져서 생각을 잘 하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요